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아파트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톱순으로 뽑으면 경북 예천이나 여주, 강원 원주, 경부 영주나 전남 무안군으로 경북 상주시까지 대부분 지방 쪽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뭐 사실 아파트로 오늘 벌었는 사람들이 뭉쳐서 떼거지로 돌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고요. 겉다방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돈 맛을 보면 죽어서도 못 잊는다 하는데 권력 맛을 보면 저승가서도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카페들로 아니면은 그런 모임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에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가을이랑을 높이고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물론 그중에서는 지식이 좀 부족해서 실거주의주로 구입을 했던 분들도 있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분명히 손실을 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 거래 비율을 보더라도 대부분 예천이나 여주, 원주, 뭐 충주시부터 해서 목포시, 상주시까지 대부분 지방도시에 아파트 거래량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은 사실 1위가 대구 동구네요. 그리고 중공 후에도, 중공 전에 1600세대인데 중공 후에는 200 24세대 분이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도 떳다방들이 많이 들어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 신축되는 파트들 피가 1억이 올랐니, 뭐 저들끼리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물론 동네 주변 사람들 얘기도 제가 좀 들어보고, 그쪽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결국은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북 김천 혁신도시 쪽에 미분양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사실 500세대 미분양이 났는 거고, 그 다음에 전남, 뭐, 전주대구, 뭐, 전남 목포, 대전 서구 정도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얘기로는 사실상 지방 쪽으로 해서 뜻다방도 뜻다방이지만 그런 카페나 밴드 모임으로 올려서서 단체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공급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나 읽어주고 뭐 있는 글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나 다양하게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반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미분양 순위를 보겠습니다. 미분양 순위 마찬가지. 동구 1위, 거제, 김천, 혁신도시, 서귀포 쪽으로는 사실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는 저도 들어갔다 나왔었지만 사실 제주시 쪽으로 거래가 있지 서귀포는 예전부터 영어마을 분위기가 좋았죠.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농촌에 브로부터 해서 벤츠, BMW가 늘렸습니다. 농사짓는 옆쪽으로 영어마을이 건축되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쪽에 돈이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사실 건축하는 분들은 떼돈을 벌었고, 아파트를 짓는 국자들 마찬가지, 종근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죠. 손땅을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4,500만원 주고 사서 분양을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했으니까 마진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에 뭐 투자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뭐 사고 나서 항상 물어보고 나니까 뭐 저도 더 이상 말은 할게 없는데 어찌 됐겠는지 뭐 상상은 되시겠죠 마찬가지 미부장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201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갑자기 7월 달부터 8월 달에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미분양이 나도 세대수가 적은 부분들이 세, 미분양이 났고 위치가 조금 못한 곳들이 미분양이 났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분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미분양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분양 사실 말이 나온 지가 불과 한두달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이 났는데 지금부터 공급해야 될 아파트와 입주될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항상 꽁을, 똥을 찍어봐야 똥인 줄 알고 냄새를 맡고 피할 줄 모르면 손해를 보고 나서 사실 내가 손해를 봤구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속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사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에 경기가 좋지 못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주택을 옮겨 타기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미분양이 나든지 가격이 내리든지 전혀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파트에 그냥 사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을 때 저렴하게 구입을 해라. 뭐 아파트를 팔아라 말아라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적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많은 이윤을 봤으면 이제 기업에서 손해를 볼 때도 됐고 아파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 분들은 물론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볼 것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때 무조건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안됐을 때는 이러기든2억기든 이러기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다 말아먹는 걸 생각하고 저는 장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본 적도 있고 망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뭐 폭락을 바라거나 뭐 아파트가 급격하게 내려가라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주변에 마찬가지 아파트를 매매하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거래가 어느 정도 돼야 사실 수익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를 폭락을 바라거나 파트 거래량이 없다는 것을 뭐 좋아하고 동요하고 이렇지는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보시고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거나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길게 글을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저도 마찬가지 방송을 하고 탐구해서 똑바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